못하나? 어? 나 이제 위에, 자 알아서 해주잖아 위에. 요 층에서만 맡기면 돼요. 어, 이런 거는 하나씩 먹어주고요. 자 먹었죠? 안 오면은 이거 깨진다, 기구락치야 <웃음> 어, 죽어.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 <웃음> 좀 해볼 거고요. 저희 오늘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냐? 도로 위의 거목이라는 전략입니다.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메인 포켓몬 시리즈가 어대서 얼마나 귀여워? 이거 봐, 이거 봐. 오 이거 울무 귀엽다. 오, 이거 얼마나 움직였다. 아이고 너무 귀엽다. 탑신병자뭐 보신병자. 어 욕할 건 욕해. 이약물고 간다. 이약물고 간다. 전 이게 더 좋아요. 제가 이런걸 좋아하는데 어떡하라고요 사정다니면은 어 너무 견제 받기가 쉬워 아니에 있으면 그렇게 큰 견제를 안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꼴로 꼴로 꼴로 그냥 계속 꼴로 꼴만 넣어 너죽든가말든가 신경 안써! 난 꼴만 넣으면 돼어 실컷 때려봐 아유, 아유 간지럽다 아이고 아유, 간지럽다 어이구 이거 부서지겠네 이거도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씨.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요 자식이! <웃음> <웃음> 아 됐어요 안 갑니다 위로 안 가요 그래도 계속 버틸 거야 위로 안가 정글로 가 가라 가 그래 네 한번 맞춰 저들을 키워주려는 깊은 뜻을 헤어리지 못하는 무지한 대정들로 잠깐만 오 좋아 아니 내 마음을 저렇게 확 깨닫는 분이 계시네 투로 아니야 이것도 빌드야 전략이야 여러분 이러면서 적정을 지금 다 막고 있잖아 너 말고 거다 뺏어먹어야 그게 진정한 아탕 아니겠어요 그죠? 스플릿 해야지 계속 스플릿 해야지 그냥 계속 아래를 부셔버리면 돼 저는 자, 이렇게 되면은 저에게 이득은 뭐다? 보세만 있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었다. 저 이제 레지랑 먹을 때궁 쓰고 들어가면 돼요. 뺏겨도 괜찮습니다. 기간적으로 다 죽여 버리되거든요 톡! 비둘기로 와! 도도도도도도도도 빌드라는 거는 처음에 다 욕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성공하면 빌드가 되는 거야 하지만 실패하면 트롤이 되겠지 언젠가 싹 다가보면 은 빛이 보는 날이 올 거야 딱 기다려 아 맘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빌드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하나가 이제 빌드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저거 뭐 알아서 먹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이거를 권장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런 빌드도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열받죠? 열받죠? 열받죠? 도망갑니다 야 어그로 잘 끌고있어 좋아 어그로 너무 잘 끌고있어 어 빠지고 어이구좋은 나 잡아주고 빠지고요 쟤네 시간 다 버린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거야? 아 재밌는데? 어 버려 버려 어 줄건 줘 줄건 줘 여러분 줄건 줘자이상이적으로 끌었다 지금가 지금가 지금가 피다 뺐으니까 어차피 집에 가야되거든 지금 들어가면 돼 지금 들어가면 돼 지금이다 응 캐리? 어이구! 캐리를 해버렸네? 이럴수가! 원래 뭐 나이스! 응나 간다. 하하! <웃음> 나이스! 이렇게 영웅처럼 딱 나타나줘야 응 니네 이제 못가? 여기서 나 절대 안 움직일거야 이제! 나이스! <웃음> 나이스! 좋아! 여러분 이런 요식일 수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을까요? 나 그걸 몇개 넣었을까 궁금하긴 한다 이제. 솔직히 이건 내게 어? 아니 MVP가 왜 뺏겨?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딜량도 봐라? 딜량도 내가 봐야, 많이 했고 딜량도 많이 했고 줄건줘줄건줘줄거 줘야 돼 네가 상대편이었으면 요신가 나요 두세 명씩 물려가는 팀원팀에 빠졌을 듯이 팀원팀에 빠졌을 듯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이게 요시게스한테 어그로가안 끌릴 수가 없고, 근데 끌려서도 안 돼. 이게 문제가 저거예요. 끌리면 안 되는데, 안 끌릴 수가 없어. 혼자서 밑에서 러고 있는데 어떻게 안 끌려? 이게 냅둘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하냐면 이거를 요시게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건 변식 아닙니다. 잘한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잘한다. 나 이제 루카리엄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먹고요 먹고 하나, 둘, <웃음> 오, 오 <깨우. 웃음> 아유 그렇게 열받으면 어떡해 이제 시작인데 그렇게 열받으뭐 어떡해 이제 시작이에요 이번데기 자식아 어, 도망간다 꺾고 아죽었네 아깝다 고급 못하나? 어나 이제 위에 자 알아서 해주잖아 위에 요시에서만 맡기면 돼요 어 이런 거는 하나씩 먹어주고요 자 먹었죠? 안 오면은 이거 깨진다. 개구락씨야어 <웃음> 죽어.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웃음> 어 진짜 미안해. 열받나요? 안 열받죠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시죠? 아 어, 저거 맛있어 보이는데? 저 뭐가 되겠는데? 아잘 먹을게. 아 뺏겼네. 아 죽을 것 같다. 아, 도망가야겠다. 아, 잘 있어 얘들아. <웃음> 일천이라니. 어 그렇게 무서운 말써 마시면 어떻게요? 안 오면 꿀 넣는다. <웃음> 이거 너뽀 솔직히 너뽀안해도돼 이거. 어내 거. 어 너도 내 거. 도로교통공사라고 해야되나 아 저는 좀 공사좀 하겠습니다 도로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잠만 보니 어, 비켜주시고요 어, 여기 이렇게 방향하시면 안됩니다 행복하죠 그럼? 안 행복해요? 이걸 왜행복을 하죠? 행복을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걸 왜행복하죠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들어가고요 뭐?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만 보도 녹아내는 요싱의 기관총. 아나이 너무 잘하는데 이거. 거은핀도 너무 좋은데. 아이고 간지럽다. 아이고 피가 따였네. 아이고 또 채우고 궁극기 쓰고 불초이 되니까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어플핀에 이상하다. 350. <웃음> <웃음> <150이야 웃음> 이기네 두둥 일로 와야 돼 애들이 안올수 없게 만드는 그런 고열 매트 아닙니다 거목이에요 거목 나중에 봐봐 진짜 이거 대회에서 나와요 이거 무조건 나와 난 믿어 나 이때 원래라면면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전안 올라갑니다 골딘가 앞에 있으니까 뚫어놔야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고 미리 뚫어놔야지 저 위에 거 줘도 돼 괜찮아 줄건줘 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만들면 되는 거야 절대 나의 이기적인 성장이라던가 뭐나 내가 잘해야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팀을 이기기 위해서 고속도로 만들어줄 뿐이야 위쪽은 알아서 이기겠지 아볼 까봐 밟아줄까? 아야, 밟혔는데?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나 살려 얘들아 위쪽 밀어야지 위쪽 먹어야지 얘들아 여기 지금 다 끌어놨잖아 억으로네 마리인가 세 마리 있잖아 여기 아 근데 위가 트, 터져버렸네 야, 먹었으면 됐어 먹었으면 됐어 먹었으면 됐어 어떻게든 먹었잖아 어, 먹었잖아 먹었으면 된 거야 그렇지 먹었으면 된 거야 나 아, 이제 아 플래그 세우지 마안 막아? 이거 이거 안 막을 거야? 이거 안 막을 거야? 이거 안 막을 거야? 주구만데 주구만데 안 돼! 만데주구만 죽으면 안된다고 얘들아 아니야, 나, 내가 어떻게 올린 건데? 내가 어떻게 올린? 여기 여기, 여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물리가 행주지가 알아서 해줄 거야 그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아, 그 먹었어, 어떻게 했다, 먹었어, 먹어 먹었어, 먹었어, 먹어먹었먹고아먹야이니야 아니야 어먹었이먹어 먹었어, 먹었어, 먹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어먹어 먹었어, 먹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안 망했거든요 아, 나이세 이겼다 와, 아, 아, MVP는 못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거목 메타 220점 넣고 네 끝냈습니다 잘하고 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맞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 그 두툴리야 너는 탱커가 아니야 고목 메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죠? 괜찮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생길 많은 요싱리스 유저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요싱리스는 킹받게 해야 해요.